어, 안녕하세요. 저는 담문 게임의 서포터를 맡고 있는 베릴 조건이 선수라고 합니다. 어제 회의할 때는 좀 뭔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좀 뭔가 불안한 것 같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저희 팀 남일이가 잘해 줘서 좀 쉽게 이겼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역시 나중에 승리성이 승패가 똑같으면 결국 승점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작년 썸머 때도 이제 그리핀이랑 똑같이 승패가 똑같았는데 그때 승점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게 제가 2등을 했었는데 그런 걸 보고 승점 관리가 역시 좀 중요한 거라 고생각해요 어 근데 역시 서포터가 펜타키를 하려면 역시 뭐 제가 봤을 때 가능한 챔프는 뭐 파이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궁으로 먹으면 이제 킬 추가가 되는데 솔직히 파이크도 이렇게 상대 이동기나 뭐 전멸 이런 유무가 되게 중요해서 파이크로도 펜타킬 하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서포트 펜타킬은 좀 파이크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판테온이나 오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스킬을 이렇게 한 번에 빠바박 닫으면 이렇게 약간 스킬 쿨타임 도기적이가 공백 기간이 생겨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 저는 그냥 늘 똑같이 생각해요. 전 그냥 이제 LCK에서 가장 아래 있는 소포시고 어 올라가고 싶, 그 순위가 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저는 계속 LCK 꼴찌 소포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습할 때는 이제 반대거든요. 연습할 때 이제 아 내가 최강이다. 이제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아 이제는 실전이니까 난 이제 제일 못한다라고 이제 마음가짐을 하고 해야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만약에 못한 자기가 자기가 제일 잘한 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제일 잘하고 상대가 나보다 못하면 방심할 해서 약간 플레이 실수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저는 언제나 전 실전에서는 제가 제일 못하고 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연습에 이제 내가 1 등이다 하고 이제. 실전에서는 아 이제 내가 제일 꼴찌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저희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주면 그냥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대회 펜타킬도 결국 기록 중에 하나라니까 역시 기록에 남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록은 평생 가잖아요. 지워지지 않으면 만약에 펜타킬로 서포트하면 이제 그것도 최초 기록이니까 되게 좋 좋을 것 같아요. 후자로 해볼래요. 그래도 이제 용준이가 저를 위해서 세나 같은 플레이를 많이 해서 희생해줬으니까 이제 만약에 먹여줄 수 있으면 펜타킬 먹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서포터 맨 처음에 포변할 때는 그때 당시 이렇게 이제 LCK 4대 서포 고릴라님 코어 장전님이랑뭐 마타님 울프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네 분의 플레이를 제일 많이 먹고 그중에서 저는 이제 마타플레이 선수 마타 선수 플레이가 되게 저랑 좀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타 선수 그때 당시 때 마타 선수 약간 대회 영상 같은 거 많이 봤었어요. 그래도 아직 이렇게 롤게에서 이렇게 RNG 감독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표가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결승 무대를 한번 밟아보고 싶은 게 일단 올해 일단 첫 번째고 결승에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우승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롤드컵 진출도 있고, 롤드컵 결승 무대도 밟고 결국 다 합치면 결국 우승이 제일 큰 목표 같아요. 다통틀어 스트레스 에서 제가 좀 많이 옛날부터 제가 좀 그림 같은 걸 제가 좋아해요. 제가 원래 그 제가 합잘 못하는 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뭐 노래 부르라는, 부르는 그런 건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요리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리 같은 것도 약간 해보고 싶어서 이런걸좀 많이 보는데 제가 약간 일러스트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프리콘에 보면 일러스트가 되게 좀 많이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꽂혀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캐리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역대 서포터 중에서 단기간에 약간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나이도 되게 어리고 그런데 캐리아 선수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어좀 최정상 서포터 자리를 좀 계속 잡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꼴찌 서포시니까 이제 겸손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죠. 어 저희가 이제 1라운드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남은 경기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